얘기하냐면, 자, 우리 영어에서는 이런 게 있다. 이런 규칙이 있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를 면 전면구 같은 거, 구사고. 전면구가 나와요. 이걸 우리 뭐라 하냐면, 보축적 구가어라고 해요. 특별히 어떨 때 보축적 구가어라고 하냐면, 이거와 관련이 있을 때, 요 동사와 관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봐봐. 얘들아. 트리벤트가 나왔어. 이 전면구에 있는 이 전치사가 뭐가 나와? 프로이 나와. 뭔가 기억이 나지? 이벤트 A 프롬 B 그지? 비용 날지 않아 낮다. 어. 만약에 라고가 나왔어, 근데 여기 전치자가 먹어 나와, 오브가 나와, 라고 A, A, A에게 B A에게서 B를 털다 빼앗다, 이게 순이잖아요. 인폼이 나와, 그러면 뭐 A에게 b 가아이다할 때, 이거 A가 나오고, 여기 뭐가 나올 수 있어. 역시 오브가 나와, 여기 이제 이때 명사는 보통 이제 B가 되는 거. 이게 렇 순단 말이야. 우가는 어떻게 되니? 우가는 여기까 여기, A, 여기야. A, B죠, A, too. A. A가 나오겠지, 그치? A를 b 라 여기다. A를 B라고 여기다. 이렇게 응? 됐잖아, <목 tatto> 이런식이야. 이런 걸 보충적 부과라고 해요. 근데 보충적 부과가 어디에 왔냐면, 여기 왔어. 음. 질문 없는 거. 응. A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 B가 <목 latt flattering> 여기 있어? 어. 됐어. 앞으로 아, 나왔어요. <목소모> 이유가 있어야죠? 어, 고층 쪽부가어가목적가 앞에 나오는 경우는 바로 목적으를 꾸며주는 살 스터디죠, 살. 살이 붙어 있다, 라는 것과 같아서.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 큐어도 가겠죠 뭐. 자, 희지 분석해봐. 희지는 뭐예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응? 응? 이씨. 오케이, 아, 얘. 이 보세요, 얘가다가 쓰레기통에 걸어가다가 쓰레기통에 걸어가다가 기어가다 돼? 쓰레기에 걸어가다가 쓰레기통에 걸어가다가 쓰레기통에 걸어가다가 쓰레기통에 걸어가다가 쓰레기통에 걸어가다가 쓰레의통에 걸어가다가 쓰레기통을 걸어가다가 쓰레기통다기다가기에다쓰기다기에다가기스다어다가쓰기에다기스 자, 그래서, 목츠브가 네. 목적어. 앞에 아, 오는 경우는 어떤 <웃음> 경우보다 목적어에 살이 붙어 있다. 그럼 살은 꼭관계동사절만 오느냐? 관계동사들 맞죠? 불안전하니까홀대 목적어 없잖아. 아, 홀대조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이거지. 아, 관계동사들 말고도 많아요. 전면구가 계속 붙어서 올 수도 있고요. 어, 아무튼, 어, 목적어를 꾸며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살이라고 해요. 그래, 살. 소위. 용사절주어 어떻게 왔대 투정사고가 와도 돼? 현재분사고과거분사고 부서고, 국가가 와도 돼? 상관없어. 자, 여기 347이었어.